저희 가고있습니다 야 이제 우리 쪽팔리지 않는다고 이제 괜찮다 이제 괜찮다 우리만 살이팅가려고 하자 야 우리도 파레이드 하자 원이 어딨어 원이 일단 저, 절로 가는 것 같은데? 사람들이... 조사 너무 무 너무 눈이 너무 무서워. 어, 아니, 하는 행동도 약간. 그러니까. Stay home and get i n s t o l e d instead I know that I shouldn't I can't prioritize I keep messing up things I keep overthinking Following my instincts But they're all wrong I can't stop this cycle Making me go psycho This is in my head girl. Fuck I always shout